메리어트 및하얏트에서 역대급으로 쉽게 등급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준 스태츄스 매치에 이어서 힐튼에서도 스태츄스 매치를 내놓았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킹비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호텔 및 여행업계가 많이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메리어트 및하얏트에서 역대급으로 쉽게 등급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준 스태츄스 매치에 이어서 힐튼에서도 스태츄스 매치를 내놓았습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타 호텔 체인의 등급으로 스태츄스 매치 신청 후 즉시 골드 등급을 취득하며 90일 이내 5박 투숙 시 2023년 3월 31일까지 골드 등급을 유지 90일 이내 9박 투숙 시 2023년 3월 31일까지 다이아몬드를 취득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메리어트에서 2022년 2월까지 엘리트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과 대비하면 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럼 SM 신청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먼저 회원가입부터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써주시고요. 이메일 주소 그리고 힐튼 아너스 어카운트 넘버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래 현재 엘리트 등급을 보유 중인 호텔 멤버십 프로그램과 등급을 선택해 줍니다. 모두 입력을 완료하셨으면 보유한 다른 글로벌 체인 호텔의 엘리트 등급 스크린샷과 최근 12개월 내에 투숙한 기록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엘리트 등급이 없으셔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이전 영상 메리어트 스태츄 매치에서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HG 등급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해당 등급으로 힐튼의 스태츄 매치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요새 글로벌 체인 호텔 등급을 취득, 유지하는 프로모션이 아주 많네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호텔의 엘리트 등급을 모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른 호텔 체인도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킹비서였습니다 이제 20일 뒤면 폐장하는 강남 쉐라톤 호텔 잠시 구경하시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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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